여러분들 괭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괭냥이만큼 귀여운 고양이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. 울음소리도 되게 귀여운데요. 한번 밥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꼬 Let's go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와, 눈에서 빛나. 네, 또 다른 고양이도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. 뭐지? 지나가는 거 바퀴벌레인가? 밥 먹어? 오, 먹는다. 안녕. 바이바이. 네, 밥을 완전 다 먹었습니다. 아직 있네요. 좀더 춥죠? 이거 밥도 으니까 안녕. 안녕. 목소리 너무 귀여워 게다가 스트레칭 밥 먹는 중 일찍 놓착 울음소리 너무 귀엽잖아 먹방 밥 먹는 중